아, 안녕하십니까 마스클래스 f x 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 소소하게 2,500불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달러엔 그리고 호주엔으로 어, 이총 2,500불 그냥 깔끔하게 스케핑하고 나왔는데 어제 회원분들이랑 같이 그룹 강의를 하면서 라이브 강의 진행을 하면서 달러엔 호주엔 같이 보았거든요 셋업 공유도 해드렸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를 해드렸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호주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호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일리 차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업트렌드 채널이 있습니다. 업트렌드 채널. 업트렌드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업트렌드 채널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움직임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가격 조정의 위치를 보면은 76.220인데 이 위치가 이제 중요한 레지스스 구역이랑 이제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제 밑으로 빠질 확률이 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또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줬고요. 카운터 트렌드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첫번째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76.50 인가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자 네, 76.50을 터치를 하고 이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보면은 뭐 이브닝스타 라고도 볼 수가 있,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긴 한데 어 저라면은 7 6 5 0 0에민들과 함께 앉아있는 미국 주민들과 함께 앉아있는 미국 주민는 78.6 위에 그다음에 아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우과 함께 앉아있는 미국 주민들과 함께 앉아 이제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해요. 업트션드 어, 채널 하방 브레이크아웃, 그다음에 가격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의 위치가 이제 아주 중요한 레친스 구역의 이제 터치 모닝스타, 그다음에 매도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다음 차트 이제 달러엔인데요. 달러엔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어게도 보면은 밑에서 위로 트렌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위에서 이제 밑으로 한번 트렌드라인을 잡아줬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어 이제 이 안에 또 트렌드라인을 또 하나를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걸 지워주도록 하죠. 그럼 보면은 트렌드라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 후에 데일리 이제 이브닝스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제 그렇죠? 데일리 이브닝스타. 그 다음에 어 약간 오늘 캔들 오픈, 오늘 시장 오픈은 이제 105.72로 저번 주 마켓 클로즈보다 조금 더 위에 어 거기서 오픈이 떴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4시간 차트에서 또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트렌드 라인 이제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위에서 아 이제 밑에서, 위로, 어 밑에서 위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 잡힌 상황에서 하방브레이크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숏을 볼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걸친 상황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그쵸? 캔들 클로즈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4시간 차트에서 1시간 40분이 나온, 어, 남은 상황이죠. 1시간 40분 동안 이게 쭉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걸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걸친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나오는 거 보고 캔들 클로즈 보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호주인랑또 살짝 비슷한 애 그렇죠? 이벤인스트 만들어지는 거. 데이, 여기서는 데일리 차트지만 은 호주에는 네시간 차트에서 2024만 더지고 어, 충분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두 차트가 되겠네요. 자 골드 번봐보자 보셨죠? 자, 제가 이제 보통 같으면 은좀 길게 타겟을 볼 텐데 이제 최종 타겟이 한 104.20 정도에요. 104.20 달렌 같은 경우에는 호주인 같은 경우는 최종 타겟이 이제 74레벨 됩니다. 74. 자 근데 제가 짧게 묶고 나온 이유는 어, 다 이유가 있죠. 달른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먹고 나온 이유 바로 어,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자, 이 시간대는 뭐 아침이냐 저녁이냐 그 시간대가 아니라 일주일에 지금 저희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어, 일요일 오후에 시작을 해서 금요일 오후에 장이 끝나면 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하루 거래를 할 때도 하루가 시작하는 아시안 때에는 시장의 볼륨이 크지가 않고 이제 뭐 중간 예를 들어서 런던 세션 그렇죠? 런던 세션 때부터 볼륨이 많이 들어오고 뉴욕 때 볼륨이 많이 또더 들어오면서 아시안이 다시 시작이기전즉 하루가 이제 끝날 때 그때쯤에 또 이제 볼륨이 다시 줄어들면서 이제 다시 횡보로 하루가 끝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켓의 패턴이 24시간 안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을 보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제 일요일 월요일 뭐 이쯤 그렇죠? 이틀 동안은 볼륨이 크게 뭐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마켓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일요일, 뭐 일요일 오후 마켓 높은 이때는 보통 이제 거래를 잘 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일요일 자체 첫날은 보통 그냥 거래 안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래를 했던 이유는 어, 셋업 자체가 이제 공유해드린대로 셋업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보시면 은 하방 브레이크가 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하방 이런 식으로 셋업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래를 했고요 스캘핑으로 먹고 나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볼륨이 크게 있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였을 때 주로 이제 횡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어 그런 이런 화수목 일주일에 2, 3, 4일 중간 중간 2, 3, 4일 동안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은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스케일핑으로 어,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출발이 좋은 마스클러스 FX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실익을 꾸준하게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